지금 이발소에 사장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신 상태예요. 그래서 여기를 제가 도맡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시간은8시3 0 분이고요. 어, 누가 왔네? 리오 왔어. 야. 어. 어, 신짜 음. 이렇게 일찍 나왔어 네 이렇게 이제 아직 두 명이 출근을 했고요 어, 너무 이른 시간이라 너무 이 친구들이 빨리 나와줘서 어,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뭐해? 네. 사장님 네. 컴꺼? 사장님 집에 한 곡. 어? 마이크. 안? 사장님? 사장님 <웃음> 네, 컴? 그? 봄나인 사장님 <웃음> 네, 별걸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재밌는 일상이 될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. 또한 카메라맨도 없기 때문에 제 세상이네요. 일로 와. 안 오빠 사장님이야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제가 여기서 뭘할건 아니고 어, 그냥 나가서 <웃음> 커피나 마시겠습니다 여러분. 안녕 파트. 오케이. 좋아 여기는 내 거야. 여기는 내 거야. 아다이 관. 야. 어 완마 쫙쫙 우 오케이 잘해 남비네 오케이 오케이 뭐 사실 제가 여기 있는다고 해서 어,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더 신경 쓰는 건 아닙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할 일을 하면서 이발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 친구들은 관리가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손님들이 오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놀러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커피를 좀 마셔야 돼요. 음. 아침에 뭐가 좋을까요? 그냥 샌드위치 계열 먹을까요? 아, 버터 갈릭 코스트 인데요 네. 그리고. 네, 볶아. 6 9 0 0 대략 한 69,000동 정도 하더라고요. 싼 거는 아니지만, 이걸 한번 기분해 볼까요? 한! b 가온유. o 저거 b o 가해. g m g 가 다요. 25,000, 아9리와 루아, 루아, 루아. 야. 루아. 루아. 나도 먹어. 그럼요. 사장이 밥도 사주고 그래야죠. 한이가 여기 잠깐 밖에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뭐뭐밥 같은 거를 고르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번에 유튜브 때호티께 네, 같이 나와줬잖아요. 그래서 다 사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? 네, 밥 먹고 들어왔는데요. 우리 응. 트는 네. 손님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손님이 있어. 손님이 손님이 있어. 요이 있어. 손님이 있이 있어. 이까어이있 아, 손님이 있어. 손님이 있만 손님이 있어. 이있다오십만 6개의 남자 님 25,000원, 싼편은 아닌데 비싼데, 어, 네 지금 이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, 저는 돈, 돈을 관리할 때 깨끗한 돈과 중간 돈, 그리고 더러운 돈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놓는 습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, 거꾸로 돼 있거나 이런 걸좀못 참고, 항상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놓거든요. 이렇게 좀돈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. 이렇게 해야 좀 돈이 나한테 잘 들어온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제가 진짜 사장은 아니지만, 오늘 사장 역할을 이렇게 좀 하게 되네요. <목소리> 보이시죠? 와.. 아비규환입니다. 아비규환 사람 진짜 많다 자 오늘 추석제로 왔습니다 자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아나 오늘 괜히 사장님 했어 하필이면 오늘 사장님이 뭐야 얘왜 계속 닦고 있는 거야 너들 남비? 이거 내가 구워? c ạ chào chị lan chào c h l chào c h n h à h n chào c a n h o c h n g h à o c h l n c h à c h n chào c n c h o h l a c h à s c n h à o c n à n h n a n h n n h n h à h à cái này không phải là k h ó i chị, n ta gọi là s ư ơ n g mù ấy chị <cười> em ơi, hai v i o r d e r tiếng v nha chị c ả m ơn em nhiều nha em cảm ơn dù giúp em nha dạ em cảm ơn Dùng em nha. Uh... Dạ, em cảm ơn, uh... dạ, em cảm ơn. Uh... Cảm ơn. <cười> Ủa em gái của anh làm v ì c ở đây hả? em gái ở à n g c y hả? ờ em gái ở đây làm c ô ở đây hả? à ô n i h em gái y m c g i à c n g v i c h ờ i ô n i c h ờ i c n i hả? á c n g i c m g c n g việc ở h n h â n v i ê h â n v i m n c h m thay đổi khách nữa, mọi người n thay đổi d i n biến đây n thay đổi duy nghe ở đây không tốt, xin thông báo luôn, em nói em không, không chỉ có Tà... con áo c h ắ n g thôi, dạ đúng rồi chỉ có em thôi, con đầu vàng vàng, okay. cảm ơn, không sao, <cười> ủa, không sao, Ồ không lấy vậy? tiền zip luôn, ủa cái, rồi m Được. 32, tuổi. 32 tuổi, 32 tuổi, b m i 2 tuổi. Dạ đúng rồi, em vẫn xinh đẹp. n h là 12 tuổi. 12 tuổi hả? Anh giàu quá. <cười> 12 tuổi mà b ạ n g i à u á? Em ăn tin g h Anh ăn đấy em no rồi. Xuống một y Không được. Tôi bảo. Không, không được, không được. Không được hả? Thì thử n c n 자 일단 우리 냄새 먼저 맡는. 약간 베트남 향신료 냄새가 나요. 어, 이거 물고기 맛있다, 이거. 아우, 다 먹었다. 어우, 씨. 맛있게 먹었어. 맛있게 먹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네, 이걸로 추석 끝. 나 계산했어요. 나 사장님 안 해. 어, 사장님. 어, 홈나이 깨톡 홈나이 깨속 나이만이 컴. 그 파장, 말씀, 네. 파장, 어, 아니야, 아니야. 나이만 어. 네, 사장님 아니야. 네, 수고했어요. 네, 네, 네. 고생했어요. 네. 사장님 안 해, 이제. 그...